채널입니다 음, 오늘은 오 뒤에 영상 <웃음> 영상 뒤에 날짜를 안 나오게 했어요. 양력으로는 12월 15일이고 음력으로는 11월 22일 이민일이에요. 지금 시간은 저 시간 같아요. 아, 5시가 좀안 됐죠? 조금 전그 4시. 내시경에 일어나서 새벽 어. 어, 씻고 전화 한 신령님들께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어,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려고 어, 이렇게 앉았습니다. <웃음> 어, 기존에그 카메라 그 프로 모드에서 어, 저번 평가 두 편을 찍어봤는데 프로 모드에서 자동 자동으로 놓고 찍었더니 어이, 너무 지금 이게, 지금 화나거든요. 화나 되게 어떤 거야. 그래서, 기존 그냥 방식대로, 그 기존 촬영 모드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프로모드에서, 그, 수동, 수동으로 이 차들이 좀 설정을 좀 해봤어요. 조금 밝게, 밝게 맞춘다고 맞췄는데, 이거 떠들려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 이 영상 찍어서 이게 좀 괜찮으면 밝기 라든지 뭐 이런 것이 괜찮고 나가면 이대로 쓰고 아니면 다음부터는 그냥 기존 방식 대로 가겠습니다 아니 이거 그 잘나지도 않좀잘 나와야 될거아닌가 응? 아 그래야 이 천일 그나마 이렇게 그냥 어떻게 이게 나오지 응? <웃음> 자 오늘은 저번 편에 이어서 어, 꿈 얘기 두 번째 합니다. 두 번째 하는데 어? 오늘 이야기는 어, 예시 사례예요. 예시 사례 어? 예시 사례를 따로 두 건을 들 건데 어제 어, 저번 영상에 첫일 영상을 찍고 나니까 다시 또 이제 꿈 얘기를 그 물었어요. 어? 다 찍고 난 다음에. 찍기 전에 그랬으면 천일이 설명을 더해을 텐데. 그래서, 아, 그냥, 이 문자로 대충 답은 해줬는데, 답은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경우 이렇구나 하는 거를 알아 들으시라고, 알아 들으시라고, 천일이 두건두 권의 예를 그, 천일한테 물었던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번 사례는 뭐냐. 1번. 두 가지 사례예요. 아, 이, 저는 제자가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이 식당을 하나 봐요. 식당. 아, 그 양반이 꿈이라고 하면서 물었던 거예요. 선생님, 이거 무슨 뭐래요? 무슨 꿈이에요? 뭐 이렇게. 꿈 얘기인 즉슨, 아, 자기 아버지가 사장, 그 식당 하는 사장 얘기해요. 그 사장 아버지가 돌아가셨나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꿈에서 보이기를 어떻게 보이냐. 관. 관 있죠, 관? 관에 사람이 길다랗게 누워야 되는데, 길다랗게 누른 게 아니라, 세로로 누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눕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렇게 걸쳐있다 보니까, 그 사람 몸이 관에 완전히 안 들어가고, 방댕이만 이렇게 걸쳐있는 모양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 아버지 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래가지고, 그 양반이, 그, 아버지를 똑바로 뉘인다고 뉘우고, 뉘우고, 절, <웃음> 절간, 응? 절간 마당에다가, 절간 마당에다가, 관을 세워서 묻었다. 응? 하는 게 1번 사례예요. 1번. 자, 이 천일이 들은 얘기, 어, 천일한테 알려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사장이 나이가 얼마인지, 응? 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꿈 얘기만 들었을 때, 응? 어? 꿈 얘기만 들었을 때, 그것만가지 푸는 거예요. 어? 자, 두 번째, 두 번째 사례는, 그 언니라고 하더구만, 응? 그, 제자가. 근데 그 언니가, 그 사장 와이프인지, 다른 언니인지 그도 것 모르겠어 그런 관계도 모르겠고 그냥 언니래. 그래서 그 언니가 꿈은 꿈은 더러 꿈을 꾸다 보면 가위눌린대요. 가위눌리는 거 알죠? 어. 가위가 가위눌리는데 그 가위눌리는 와중에 새까만 것들이 응? 새까만 것들이 막 자기를 막 죽일 듯이 자기한테 달려든대요. 응? 달려든대. 그렇다고 이거 꿈두 번째,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사례예요. 그래서 천일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볼거 없이 그랬어요. 볼거 없이 일번 사례 남자 사장 같은 경우는 그 조상의 문제다. 조상이 문제. 누구 특히 누구 죽은 아버지가 문제인지 문제. 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떻게 문제 아버지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그건 아버지 문제다 두 번째. 그 언니라는 여자 가가만 것들이 달려들었다 꼭 귀신들이 잡아 죽이려고 덤벼드네 상황은 그, 그 얘기야 하고 그렇게만 알려줬어요 응? 그렇게만 이 꿈을 꾼게뭐 근자에 꾼 건지 꾼 지가 오래된 건지 그것도 몰라요 에? 단지 딱그 얘기만 놓고 잠깐 풀어보자고요 자 1번 사례 그 사장이라는 사람 아마도 아마도 죽은 아버지를 아 아버지를 절간에 모셨을 거예요. 어? 여러분들 절간에 이렇게 모셔놓고 잎에 모셔놓고 그렇게 하죠. 음, 그런 많이 해. 만편히 한다고 제사도 절간에 지내라고 하고 퉁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그 어, 얘기는 저한테 안 해줬는데 아마도 그 사장은. 자기 아버지를 위패를 절에서 모셔 절에다 모셨을 거다 하는 거고 이 천일이 이제 꿈 풀을 때꿈 풀을 때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그 아버지가 어머 절에도 보으면 절에 천도됐겠죠잘 갔다 못 갔다 다시 말하면 천도가 됐다 안 됐다 당연히 안된 거예요 당연히 안된 거예요. 절간에서 백날 위령제 지내고 천도제 지내 되는 거예요. 내 음? 응? 49제 지내고. 천일이, 자, 오래된 영상에 그랬어요. 49제 백날 해보라고. 응? 될 경우만 되는 거지. 그게 안무나. 지금 아이라고 얘기했어요. 다 찾아서 봐요. 궁금하면. 아버지가, 죽은 아버지가 관이 이렇게 있어. 응? 관이 길다랗게. 여기 관이 길다랗게,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 길다랗게 있으면 관에 편안히 누워서 계셨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새로 이렇게 누웠단 말이에요 방등이 맞다 걸친 그건 뭐예요 아버지 자리가 편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는 꿈에서는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아버지를 반드시 누워 놓고 반드시 관문과 똑같이 나, 같은 방향으로 누워 놓고 아니 아버지 그러고 계셔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꿈에서 그런 거잖아 꿈에서 현실이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 현실에서 그걸 바로 잡아 달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 달라는 거야 당신 관이 관이 편치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관이라는 건 뭐예요?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집이거든. 묘. 위에 들어가기 전에. 방이란 말이야, 방. 방인데, 그게 편치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편치가 않다는 건또 뭐야? 잘못했다는 거지. 그게. 그래서 그걸 갖다 자기 딴에는, 자기 아버지 반대 누이고, 또 묻어도 또 어디다 묻었어? 절간 마당에다 묻은 거야. 절간 마당에다가. 산도 있고, 화장터도 있고, 자기네 집 앞마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절간 마당이다 하고 마당에 묻었단 말이지 그럼 뭐예요 절간에 모셨다는 거지 절간에 모셨다는 거야 응? 절간에 그러면 그게 아니면 어떤 게아니면 나를 나를 그 아버지 죽은 입장에서 내가 못 가고 불편하니 나를 반드시 해서 제대로 해서 절에다가 모셔다오 하고 풀어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절간에 안 모셨다고 하면 근데 문제는 이 사장이란 사람이 어떻게 요 절간에 땅을 파고 평평하게 묻은 게 아니고 세워서 묻었잖아요 세워서 평평하게 묻은 게 아니고 세워서 묻었단 말이에요 세워서 세워서 묻었다는 거 여러분들 묘관 묻을 때 세워서 묻어요 아니잖아. 죽은 사람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묘는 묘는 잠자리 망자의 망자의 잠자리 집이에요. 사후세계의 집. 잠잘 때 우리 편안히 누워서 자야 되는데 여러분도 서서 자라고 해봐. 서서 잠을 잘 수가 있어? 못 잔단 말이지. 바로 그걸 알려준 거야. 그를 결론적으로는 그 사장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 사장의 사랑의 아버지는 제대로 천도가 안 됐고 자리 자체가 당신이 있는 그 자체 자리가 안 좋은 거예요 불편하고 그게 바로 미호로 말하면 산소고 절간에 절간에 만약 위패를 모셨다 그러면 절간 자체가 그 망자랑은 안 맞는 거예요 꿈으로 그걸 알려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을 해야지. 근데 미련하게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냥 꿈이야, 꿈은 꿈. 왠 무슨 꿈이 이런 꿈이 다꿨지 하고 우리 그래 뭉개고 뭉쓰고 앉았다. 그러면 훈령이 뭐가 있어요? 사단 일어나지. 사단 일어나요. 어떤 사단?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형제, 형제 자매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 모두한테 해당되는 얘기야. 그게. 그러면 그 아버지 문제가 해소가 안 됐어. 꿈꾼 지가 만약에 뭐 1년, 2년, 몇달 넘었어. 그러려면은 그 형제, 자매들도 어떻게요? 다안 돼. 다. 다안 돼. 다안 된다고. 자기 자식 꿈에 그 정도로 보여줄 정도의 그 아버지라고 하면은 태클? 다 걸지. 뭐, 우리 아버지 살아있을 때, 우리, 우리를 이뻐했으니까 태클을안 걸어? 그런 거 없어요. 그 정도로 꿈에 나타나서 보여줄 때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또, 그 사장이라는 사람 자식들이 있어. 자식들이. 물론 본인, 본인 다도 문제가 생기지. 당연히. 본인한테 문제가 생겨. 일이 안 된다든지, 몸이 안 좋다든지. 뭐 무슨 일이 될 때다가 되지도 않는다든지 돈은 보는, 돈은 번다고 벌어도 버는 족족 속된 말로 100만 원 벌으면 200만 원 까먹는다든지 안돼그 자식들? 자식들도 마찬가지 자식들도 이잘안돼될 일이 없어요 집구석이 음? 자 여기까지 그 1번 사례 2번 사례 자다가 보면 가위가 들리는데, 시큼한 것들이 자기를 막 죽일 듯이덤벼 든다. 응? 어, 전에 이 천일이랑, 천일이 천왕정사에 왔다 갔다 가던, 그, 신도라고 할까, 뭐, 제작감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이 천안에 있었어요. 천안에. 식당에 서어 식당. 근데 지금은 천일이랑 인연이 끊어져가지고, 어, 이제 왕내를안 해요. 응? 왕례를 안 해. 왕내안한지한 한 1년이 넘었어요. 응? 그 사람이, 그, 천일이랑, 그 인연을 짓고, 왕대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안 좋은 것을 그 집에 그 신이 됐든, 신명이 됐든, 조상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리 천 우리 조사 신이 됐든 다알려지고 보여줘가지고, 천일이 미리 알려, 체결을 해주고, 챙겨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내 이전에 인연이 끊어졌으니까, 그런 거, 아예, 아예 그걸로 그냥, 끝이 끝.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어요. 이제 그 이후로는 1년, 1년 동안. 자, 보세요. 그 집안에, 그, 그 집안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집이 식당을 해요. 식당. 천안에서그 그 집도 식당 안에 참. 식당을 하는데 식당 안 주방에 새카만 벌레들이, 새카만 벌레들이 아주 바글바글, 우리 저 파리 때. 파리 때 생각하면 돼요 새카만 파리 파리들이 마주 그냥 주방이 꽉차었어요 그거 천이라는데 한번 보여줬어요 천이라는데 그 새카만 파리 때는 뭐예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인데 일반 우리 사람 기 사람 인간이나 뭐 이런 귀신이 아닌 미물귀예요 미물 어? 미물귀란 말이지 그래서 천이라는데 그걸 보여줬을 때 이상하다. 그 집에 부정이 낄 일이 없는데, 웬일인가 하고서는 가만히 찼다 보니, 그 천원서 식당하는 그 양반 주방에 아는 사람들이 맨, 어디, 뭐, 저기, 그 장어. 근데 물어봤어요. 주방에서 살생을 한, 일. 그 집에 주방에서 살생할 일이 없었어요. 식당 주방에서. 그래서 너 혹시 너 그쪽에 그, 너 주방에서 살생하고 그른 적이 있냐 했더니, 자기 하는 사람들이 그 장어, 장어를 저기 멀리 가 사갖고 가지고 아니, 샀으면 거기서 바닷가나 그런 데서 손질해갖고 올 것이지. 사는 걸 딸랑딸랑 들고 와가지고 주방에서 칼질하고 손질한 거예요. 그게 몇번 있었나 봐. 그게 그다음부터 절대 못하게 하고, 천일이 올라가서 그 식당 가가지고 그걸 싹 걷어내고 풀어내준 적이 있어요. 풀어내준 적이 있어요. 그게,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식당을 하는 그 양반의 그 처지가 위태로워지지. 그미물기라 해가지고, 응? 저급령, 저급한 귀신이라 해가지고 절대로 모시야면안 돼요. 절대로 응? 이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 많이 그러잖아 이쑤시개 이쑤시개 하나는 금방 부러뜨려요 하나는 똑 부러뜨려요 이쑤시개 10개 갖다 놓고 한 번질러 봐요 모아놓고 번질러지나 안 번질러져요 그런 이치랑 똑같아요 자두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그 여자 가위가 늘리는데 이제 가만 것들이 막 응? 작은 걸 작은 것 기준했을 때예요 그게 달려든다 자기를 죽일 듯이 그 얘기는 뭐예요 조금 전에 천하 식당 하는 양반 그 경우와 유사한 사례예요 그게 그 양반은 아, 좀 그래서 소득이 그랬어요 그 식당 하는 남자와 부부 관계인지. 따로, 저기, 그, 아는 언니인지, 그 모르겠지만, 아니, 언니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마도, 아마도, 아까 저금령이라고 했어요. 저금령. 그런 시큼한 것들. 아마도 그 언니라는 여자는 그러한 살생과 관련돼 살생과 관련돼 그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직업 자체가 직업 자체가 아, 뭐가 있을까 일단 횟집 있고 응? 고깃집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런 데에서 어떤 어느 시점에 일을 하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일을 한 경우 자기 사업 자기가 일을 해, 직접 했던 거기 들어가서 직원으로 일했던 그럼 여기서 직원으로 일했는데도 꼭 걸려요?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당근 걸려요. 어떤 경우 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한테, 자기한테 죽임을 당한 그런 저금령들 그 영들이 떠나지 않고 덤비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좀 전에 얘기했죠. 이쑤시개 하나는 부러뜨려요열 개, 못부러뜨려요 이쑤시개. 가랑비에서 고쳐놓는다고 그 저금령들 자꾸 댐비잖아. 응? 이러다 말겠지? 이러다 많은 게 어딨어? 원한이 있는데, 절대로 이러다 많은 경우 없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가위를 신문지에 뚫뚫 말아가지고 놓으니까, 괜찮더라! 하는, <웃음> 그야말로 미신. 그 미신이야, 미신. 어? 하고 이 얘기를 하더래요 응? 그래서 일이 그랬어. 왜? 그, 이제 속은 말이지. 몇 자루 갖다 놓으라고 야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다고 해결이 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당근 안 되지 당근 응? 그, 그 뭐야 그 어, 잠깐은 잠깐은 면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응? 당연히 안돼 두 번째 사례, 그, 언니라는 여자 같은 경우, 그 여자는, 그, 자기네 조상이나, 응? 자기네 조상, 뭐,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새카만 덩어리 이렇게 안 보여줘요. 어, 맞다, 개장수도 있네, 참. 응? 개장수부터, 개장수, 생선장수, 뭐, 여러 가지. 응? 여러 가지. 여하튼, 생명과 관련된 그러한 경우에 일을 했거나, 지금 하고 있거나, 어쨌든 그런 경우, 그런 케이스예요. 그게. 자, 1번, 2번 사례 예를 들어주는데, 그두 사람 다 공통점은 뭐냐면은 딱한 가지가 있어요. 아, 두 가지구나. 공통점은. 뭐냐. 두 사람 다 보통 사람들과는 일반, 평범한 인간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평범한 인간들 같으면은, 그러한 영향을 전혀 안 받아. 자기 부모님이 잘못 갔든, 지랄을 했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자기들 팔자들 살다 죽어버리면 되요. 빨리 죽든, 늦게 죽든, 잘 살든, 못살든 응? 둘 다. 근데, 둘다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 내력적으로나, 자기 팔자로나. 많이 빌고 닦아야 되는 그러한 집안이고 그러한 팔자라는 거예요 두 사람 그게 공통점 그게 그거고 첫번째두 번째, 번째. 둘다 뭐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안한 거야 둘다 해결하려고 안 했어 해결을 안 했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ING 야 진행형이야 그냥 이렇게 아까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냥 어? 그냥 살아 뭐 그냥 그치 그냥 살아도 돼 무시하고 살아도 돼 무시하고 모르세 하고 뭐 실제 모르니까 뭐 미련하면 뭐 아무도 몰라 어? 여러분들 천일이 늘 얘기해주는 거 있잖아 고수와 하수가 있어 어? 고수는 고수는, 살아가는 이 인생이 뭐야, 소풍이란 말이지. 하수는 뭐야? 지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어나가는 게 하수요. 그게. 이두 사람, 이, 이, 그, 서울 제자가 찾아려는데 물어서 지금 이 방송을 하는데, 이두 사람은, 어디 가서도 이 꿈풀이를 같지 못 들을 거예요 서울 제자한테 이 두사람 혹시라도 방송을 보시고들랑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서울 제자한테 잘해주세요 서울 제자 덕분에 두 양반 꿈 제대로 풀었으니까 아셨어요 어.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저번 편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꿈도 잘 꾸는 것도 복이다 그랬어요 응? 그리고 일일 예보 명령봉행 그 얘기도 설명을 해줬어요 그 얘기를 아무리 좋은 내용을 알려주고 야너 이거 이거 이거 안 좋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이거 이거 풀어 일좀 이렇게 나좀 해줘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자손이 그 미련해서 지가 못 알아듣으면 그거 어떻게 하냐고 어? 그거 다 없잖아 그것도 그거 만약에 구술해야 돼어 돈이 없는데요 그럼 죽어야지 뭐 천이 늘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픈데 병원 가보라니까 병원 가면 돈 없는데 수술해줘 안 해준다고 그럼 어떻게요? 돈 없으니까 그냥 수술 못 하고 죽는 거지 뭐.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돈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다 죽으면 되는 거거든. 명심들하세요. 조상님이 됐든 그 저기 그두 번째 사례 그막시커먼거 달래드는 그 경우 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그 언니라는 사람이 그 까이 되니까. 조상님이 됐든 누가 됐든 주변그 알려주고 보여준 거예요 일반인 같으면 은 그런 꿈도 안꿔 몰라 일반인 그냥 무지랭이들 같으면 은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걸 그 누군가가 알려주고 보여준 거예요 그 상황을 그런데도 못 알아도 어떡해요 집 팔자지 뭐 오늘 그 얘기였어요 어, 저 편에, 그, 꿈 얘기를, 아, 하면서, 선몽, 예지몽, 개꿈. 이런데 자, 여러분들, 이경우 무슨 꿈이에요? 개꿈이 아니에요, 이건. 1번, 2번, 그 사례 전부다. 응? 어? 그게, 알려주는 거야. 응? 어? 선몽이란 말이야, 선몽. 알려줘. 야! 너희들 말이야, 상황 이래, 이래, 이래. 하고, 알려지고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답 없죠 응? 다 없어. 빨리 빨리 그두 사람은 빨리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소시켜야 돼요 해소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가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랑비에 속을 젓는다고 했어요? 어? 가랑비에 속을 젓듯이, 서서히. 잘될 일이 없어요. 둘 다. 잘될일 없어. 하루라도 빨리 그 원인을 찾아서 해소해야 돼. 다시 말해, 내가 어디가 아파? 그러면은, 빨리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요? 문구적거려 시간이 없네, 돈이 없네. 어? 더큰 병일지 몰라서 그러니까 그냥 병 키우다가 어떻게요? 나중에 손도 못 대잖아. 손도 못 대고 죽어버리잖아 이제. 호미를 막아야 가래를 막는다고 하잖아. 나중에 호미를 막아야 가래를도 못 막어 못 막어 그냥 빵 터져버리는 거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미련스레 살지 마세요. 에? 모르면 물어봐. 모르면. 자가진단하고 괜히 그래가지고 내 병은 내가 알아. 알면 뭐야? 결국은 죽을 길로 가는데. 오늘 그얘기예요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똑똑하실 테니까, 응? 똑똑하고 잘나셨을 테니까, 미련스레 살지 말고, 해들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인시에 일어난 김에 떡볶이 매체가 지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어떻게 나왔지? 두고 보자고요.